한 번만 봐주세요 응? 오빠 한 번만 봐주세요 밥 <웃음> 어, 먹어? 응 알았어 알았어 조금 o n 상 e 봐서 수영할 거야? 네 진짜? o n c'est bon, c'est b o 해볼건 날? 왜? 좋아서? <웃음> 음 망고도 있다. 음. 리아. 너 스탠드업, 너손 한번 흔들어 주면 안 돼? 손 핸드셰이크. 오케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입니다. 오늘은 너무 달라진 I really like holiday style. <웃음> <웃음> 나가자. 응, 어, 아니, 이때. 응. 나, 집, 진짜 돌아올게. <웃음> <웃음> 좋아. 좋아. 응. 자, 우리 이제 어디 가? 앞에 가자. 그래? 응. 우리 아주 샤자 자. 자. 아, 우리 공주 오늘 엄청 이쁘네. <웃음> 진짜? <웃음> 음. 엄마가 t i m 도 됐어? w o r s h 진짜예 e 라이 i 너 이거 알아 이거? 너 페이크 넣어. 너. 저 휴먼? 그거 아 알아. 아무 회사도 있어요? 당연하지. <웃음> 우리 공주 수영복 갈아입었네 네 이제 가 우리 아 어, <웃음> 어, 성생 방이 또서 가고 다음좀 수영장 그럼 이제 여기 황희 안녕 음. <웃음> 여기가 우리가 좀만나 쪼만나 쪼만나 쪼만나 쪼만나 저기 저기 저기 디스룸 맞아 디스룸 아니야? 맞아 아니야 저기야 저기? 어 어그러네 음. 어, 어떻게? 저기. 어떻게 알지? <웃음> 저기서 저희가 음. 처음에 왔었어요. 음, 여기가다음에또 와요. <웃음> 내년? 내년? 음. 자, 우리 공주 들어가요. 네. 자, 우리 가 가자. 음. 미야 야 <웃음> 가자 진짜 예뻐 여기 들판이 매울 응. <웃음> 이 t 해네 나. a y It's o k a <웃음> <웃음> 축하해~ 울어봐, 울어봐, 나어봐 다리 데리니까 네가 오빠 다리 데고서말해게 잠깐만, 잠깐만, 잠 하지. 잠깐만, 잠 뭐해? 다리 이렇게 <좀> 잡아야지. <웃음> <웃음> 다리 <좀> 잡아야지. <웃음> 아, 카메라 저성공 했다가? 안 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공했어? 성어성공어 성공했어? 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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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vậy là sau sáng ngày hôm nay thì tụi mình sẽ về Đà Nẵng Giờ tắt cũng 1 1 giờ rồi Thì uh, chút nữa thì tụi mình sẽ check out xong rồi về Đà Nẵng thôi Kết thúc một uh, ngày đi nghĩ thật là tuyệt vời a <cười> Về t n Anh nha, do đó với anh nhan Hehe. <laughs>